예, 오늘도 체로키입니다. 체로키하고 멕시코, 나와뜰, 아사달 사람들입니다. 아사달 아즈텍, 나와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틀려, 틀려가 나옵니다. 틀려. He is nothing, you and me. 틀려. 나스를 먼저 말하고 이 사람들이 문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틀려. 틀려. 그래서 t가 생략이 됩니다. 흘려. 그 다음에 이게 흐가 생략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말에 아냐, 흘려, 아냐. 야 a 아가 생략이 됩니다. 영어에 노가 됩니다. 냐, no. 이렇게 단어가 서쪽으로 쭉 이동해 간 겁니다. 아, 하기 전에. 자, 그래서 차에 애들이 타가지고 어? 막 뒤에서 출발을 해야지 장난치고 막 그럽니다. 엄마가 화가 나서 Put on a belt. 허떡 둘러가 허떡 둘러가 빨리 저 안전벨트 둘러매라 이 말입니다. 허떡 허떡 허떡 허떡 둘러가 우리가 둘러매라 하지 않습니까 둘러 둘러가 여기 왜 이런 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게 우리말에 이즈 저 우리말과 관계가 깊구나 연구를 해야지 아 단어 몇개 비슷한 거 가지고 우리는 알타이어구 아메리카 원주민은 뭐 학자들이 말 외국 학자들이 말하기에 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에요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좀좀 좀 댓글 좀 이상한 거좀 달지 말고 에? 좀 진취적으로 좀 자주적으로 I didn't hear it 클라 여기는 t가 생략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들, 듣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듣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 헝가 더 헝가 부위 발음은 어 발음이거든요 더 헝가 이렇게 듣다 라는 말도 이렇게 더 헝가 나오잖아요 말타이 따지고 뭐 따지고 에? 아, 이제 대한민국이 저 역사학과 고고학과 학자들 이저저 큰일입니다 지금 이게 예, 지금 you are senseless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사달 아즈텍 사람들이 지금 책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들 이 예, 아사달입니다 예, 아즈텍 여기도 틀려가 나오고 아띠 모잘리야 모잘리 우리가 아 와즈레 모자라노할때그모자라다 그게 이 나오잖아요 예? 아띠 모잘라 모자라 모자라다라고 합니다. 모자라다, 모자라다. 응? He does not see. He does not hear. 여기도 지금 들려가 있지 않습니까? 들려. 아무 들려. 이 귀, 귀가 여기 왜 나옵니까? 귀, 귀가 나오잖아. 귀, hear 듣다. 네? 귀. 아무 들려. 자, 응? 자. 이 시, 볼, 볼 시자도 나오고. 자. 뭐가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야죠. 예? 언제까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뒤짐지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학자인 척 이런데 들어와 갖고 유튜브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귀납적으로 연구가 안되고 좀좀 그러지 마세요 좀예아 원주민 사전이나 좀 공부 책이나 좀 공부를 하면서 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안하겠는데 귀납적으로 연구가 덜 되고 당신은 어느 학교 대학교 나오고 아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